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. 가끔씩은 내가 엄청난 재능이 있다고 상상해보기도 하지만, 난 그리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. 어, 나도. <목소리> <목소리> 결국에 내가 매번 말하는 건, 어쨌든 잘,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, 일단 뭔가 많이 해보겠다는 것뿐 아마도 이건 모두의 고민일 니까 지든 안 하는 것든 내가 해보고 싶은 면 모두 해볼 거야. 야 취미든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해보고 가고 싶은 데도 어디든 가봐야지. 운동도 좀 해보고. <웃음> 이렇게 뭐든 해보면서 나를 만들고 알아가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나를 완성할 수. 사랑으로 풍요롭게 하는 일고이 모든 것을 제대로 나의 삶이 나의 풍요로운 사명이 된다 세이마이 <목소리> 사명